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어, 부자기 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답은 3번인데 저 아래 가려져 있어요. 자, 3번부터 볼까요, 그러면? 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3번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3번에 보면은, 자, 깨끗하게 하고, 예, 3번에 보면은, 음. 진정 부자기 범은 미수 성립이 불가능하여. 아이, 벌써 틀렸네! 미수성립관이 있잖아요. 미수벌 처벌하는거. 뭐가 있어요? 퇴거불릉죄있잖아 미수 미수있잖아. 그죠? 여기 틀렸네요. 그죠? 가능하죠? 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건 개껌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어, 정답은 아니지만 나머지 문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어, 동그램미 1번. 자기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진정 부작위 범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해 보겠습니다. 뭐별다른 설명드릴 게 없어. 그죠? 내가 뭐 지식이 많이 있어야 뭐 설명드리지.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자기 어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및 허위공문서 행사죄의 구속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죠 자기 부작이 지금 다 있죠 지금 그죠 부작이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자기 거 있고 그죠 자기 범인 거두개다 있어요 자 공소직 공소 제기권자 검사죠 검사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 공문서 부정행 어, 허위 공문서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이 범인 자 부작이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검사 마음이라니까 그죠 예, 뭐를 공소 제기하다 검사 마음이죠. 그죠? 자, 되셨고 이제 어 3번 아까 정답 처리 했었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예. 4번. 4번에 보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살인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예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별다르게 드릴 말이 없어요. 예. 뻔한 거기 때문에. 정답 그래서 아까 몇번 3번 틀렸다 그랬었죠. 자, 진정 부작위범에 미수가 있죠. 퇴거부응죄가 있잖아. 그렇죠? 예, 틀린 말이다. 끝내겠습니다.